아 이게 문명용경우이 빨간색만 주형 이렇게 털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문명용 뭐가 달라지느냐 둘중에 하나요 둘중에 하나 자 접속사 플러스 동사 이렇게 연결한다고 있고 고대로 해볼까요 하면 동사면 저기가 음, 시제가 과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 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는 동시동작이에요. 뭐뭐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계속해 상관없어. 이런 걸 이제 동시동작이라고 합니다. 동시동작. 자, 그럼 가볼까요? 부메랑은 던져질 수 있어? 어디로? 공중에. 부메랑 알고 있지? 돌아오는 거. 어, 그러면 치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뭐를? 어, 매를 모방하기 위해서. 마치 매가 다가오는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뭘 양해했냐면, 새로 하금 새가 여기서 이제 목적보고 이게 이제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새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깜짝 놀라요, 일단은. 그리고, 어떻게 돼? 날아 들어간다는 뜻이야. 두 가지 법 되니까 생각했죠? 어디로? 그물 속으로. 어떤 그물이야? 이렇게 묶어주면, 자, 그, 매들이, 아, 매들이네. 새들이 뭐, 잡힌 그런 그물 속으로. 잡혔던 그 물속으로 깜짝 놀라서 들어가게 된다. 이때껏 여배우는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제발 좀전치사도 나오면 안 돼. 인치도 나오면 안 돼. 전치사 나오면 안 돼. 이거 삼형식동사야 완전타 동사야. 완타라고 완타. 완타 완전타 동사라는 얘기는 도 없다는 얘기고요. 삼형식동사야 주로나오고 동사나오고 바로 목조가 나와야 돼. 대상이 어디 어디 다가가자야 굳이 점사를 써준다면, 여러분들은 come up to나 come n e to, 이런 걸 써야 돼. 어디든 다가가라. 여배우가 플랫폼에 다가갔다. 이것도 똑같아. 두 가지 방법.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뭐뭐 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억했다. 또는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면서? 하 i 타임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녀가 어떻게 했던 겪었었다. 이거 먼저 일어난 일이죠? 지금 뭐가 나왔어요? 대박호가 나왔어요 <놀람> 자 이래서 이제 아, 고우뚜루는 알다시피 겪다 경험하자 이런 뜻입니다. 언더고우나 익스피리언스 했었으면 좋습 문미에 오는 경우에 문미, 분석문의 형태가 맨 문두에 오는 경우가 있고 삽입되는 경우가 있고 문미에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개 체크해